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빚 10억을 갚게 해준 독서법입니다. 이 아, 내용은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카페에 올려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카페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요. 아래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꼭 가입하시면 좋은 정보들 많이 있으니까 와서 가입하시고 또 정보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빚 10억을 갚게 해준 독서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독서 방법을 통해서 10억이 넘는 빚을 갚을 수 있었고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독서를 통해서 이 책을 볼 때마다 우리 이제 예전에 무협지 보면 이 내공이 점점점 쌓여가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제 미래는 지금보다 점점점 좋아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유튜버이지만 독서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더 더 많이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면 부동산은 내가 좀 돈이 있어야 되지만 또 위험 요소도 많이 있죠. 근데 독서를 통해서 이 부를 쌓아가는 방법은요. 어, 돈한푼 없이 누구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어, 저는 예전에 독서 모임에 자주 나갔었는데 보통 만일 때는 한 다섯 개의 모임을 동시에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12,000권을 읽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신의 고민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도 내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저도 어, 당시 같은 고민이었어요. 나름대로 독서를 많이 했는데 제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책을 읽다 말다, 읽다 말다 했었는데요. 자, 그러다가 아주 우연한 게 어떤 분이 책 읽는 방식을 보고 힌트를 얻었어요. 어 저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만의 방법으로 응용을 해서 어, 그때부터 책을 읽으면서 제 삶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그 비밀은 어, 여기 지금 보면 이 책에 있습니다 책이 보면 깨끗하지 않죠 지저분합니다 줄도 쳐있고 뭔가 글씨도 써있고 이 책도 역시 보시면 뭐단한 페이지도 그냥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자 그런데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제 책을 보면 이런 축약어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부분 보이죠? 꼭, 별, 동, 필, 적, 책, 습, 아, 뜻, 강, 즉, 추인, 확. 네. 이것이 바로 제가 빚 10억을 갚은 비밀인데요. 자,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제가 독서 혁명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잠시 말씀드리고 와서 나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독서 모임 주제는요. 1년 안에 10배 성장하는 독서혁명 프로젝트입니다. 부제는요. 죽는 그날까지 은퇴 없이 평생 돈 벌면서 현역으로 풍요롭게 사는 독서혁명입니다. 좀 컨셉이 인생이 막 풍요롭게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게 사는 독서혁명입니다. 요즘 그 인공지능, 채취PT 때문에 세상이 난리잖아요. 정말 저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거나 인간의 앞으로 우리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겠구나 실제로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책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제 니들이 전부 다리갈려주는데 이런 세상에서도 굳이 독서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했더니 인공지능 책 GPT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독서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책 GPT가 독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AI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방대한 양의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책을 읽는 것은 복잡한 주제에 대한 더 깊고 또 미묘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독서는요. 집중력 향상, 어휘 및 지식 증가, 스트레스 수준 감소와 같은 많은 인지적 이점도 제공합니다. 또한 독서는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탐구하는 방법이 될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공감할 수 있는 개인이 될수 있습니다. 요컨대 AI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독서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활동으로 남아있습니다. 인공지능, TTPT도 이 독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독서혁명 프로젝트 모임을 제가 드디어 5년 만에 합니다. 5년 전에 꾸준히 해왔었는데요. 잠시 쉬었었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독서 모임에 나오셨던 분들의 많은 후기들이 있었는데요 몇 개를 읽어보면 담임쌤이 알려주셨던 노하우대로 책을 읽는 습관을 길들이니 제 삶과 의식이 많이 확장되고 더 넓어지고 긍정적이고 확실한 사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게 정말 재미있고 독서를 할때 설렌다는 기분까지 들어요 더 많은 책을 읽으며 제 삶에 적용시키고 제 사고와 생각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알려준 방법들을 저녁에 바로 실천해 보았는데 정말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따르기 전에는 책을 읽어도 별로 남는 게 없었는데 기록을 해보니 이렇게 유용하고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지 몰랐어요 이분도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하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너무 자기개발서 위주의 독서와 수동적 태도의 이유가 있었네요. 이제부터라도 다니쌤이 하신 방법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도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이유를 알겠네요. 네. 저도 이런 고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갖고 있다면 독서 모임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제 뭐 하루쌤이나 아니면 한 2, 3일 정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100일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지냅니다.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해야 합니다. 자, 그 방법 어디에 들어있죠? 네, 그 모든 것들은 책에 들어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 성장을 향한 여정, 또 독서를 통한 내 안의 혁명, 100일만 해내면. 습관으로 자리 잡거든요 보통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면 자신의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독서 습관이 나를 성장과 성공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줄 겁니다 이번 독서혁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는 음, 요세 가지로 정해봤습니다 일단 모든 면에서 10배 성장하는 실천 방법 또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법또 가장 중요한 죽는 그날까지 은퇴 없이 평생 헌옥으로 사는 방법을 독서혁명을 통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세 가지가 모두 이루어지도록 매달 온라인, 오프라인 강연을 할 예정인데요. 온라인 세번 오프라인 세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린 데는 또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방법이 담겨있는 정말 놀라운 책열권을 하나씩 공개하고 또 제가 부연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참가하신 모든 참가자에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선물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직접 구는 어, 명품, 명언 총5권의 전자책을 드리고요. 또 제가 지금 SE 책을 내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SE 전자책을 드릴 겁니다. 요거 유료로 판매할 건데요. 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또윤경승생의 5년 만에 55번은 재테크 비법서 이것도 지금 8만 원에 판매 예정인데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라이브, 줌, 독서, 토크 할 거고요. 또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비법서 1 0권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 및 독서 모임도 세번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저는 이 여섯 가지 선물 중에서 이 다섯 번째 선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였죠? 내공을 백배 올려줄 책열권 소개. 왜 그럴까요? 분명한 건 책은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우연히 만난 책한 권이 내 인생을 정말 멋지게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몇번 했습니다. 문제는. 네 그런 좋은 책을 막날 확률이 매우 매우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 년에 수만 권씩 쏟아져 나오는 책들에서 그 좋은 책을 발견한다는 거 확률적으로 매우 적죠. 네. 자 일단 저를 변화시켰고 또 많은 분들을 변화시켰던 소중한 책두 권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 인생 수업이란 책들 책은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실 텐데 의외로 그 글쓰기 수업 우리 최욱종님의 이 글쓰기 수업은 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입니다 저를 많이 변환시킨 책이거든요 이두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주 간단한 미션을 제공할 건데요 100일 동안 그걸 완수하신 분들에게는 어, 아래에 엄청난 또 혜택이 있습니다 잉클 무료 수강권 그 다음에 다니캠버스 할인권 제가 드리는 굿즈 상품 또 인증서 그 다음에 다니TV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또 상금도 드립니다 어. 금액이 좀 되죠? 네.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상금도 많이 드립니다. 아, 이게 이제 참가자 미션입니다. 100일 동안 열권 읽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뭔가 좀 미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10일에 한권 정도 읽으시는 거니까 부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내 마음에 끌렸던 문장을 매일 한 장씩 적고 그 문장에 대해서 본인의 느낌, 사연, 소감, 사색을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1 0권 읽는 동안 100개의 내 마음에 끌렸던 문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뭘 해드릴 거냐면요. 참가자 전원이 이렇게 해서 뽑아낸 문장과 그거에 대한 의미를 아래 보시는 것처럼 책으로 만들어 드릴 건데요. 저자는 여러분 모두가 됩니다. 한분한분 한분 저자로 해서 요 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독서를 하면 좋은데 왜 굳이 이렇게 문장을 하나씩 찾아내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성공을 위한 첫걸음은 요단 하나의 문장으로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2007년도 당시에 제가 한심한 나날를 보냈던 그때 우연히 만났던 하나의 문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보냈던 내일이었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또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 빛나는 문장 하나를 품고 있으면 하루 종일 외롭지 않다. 하루 종일 아니라 평생 외롭지 않게 보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문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바로 제가 책을 읽는 이유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 좋은 문장 하나를 가슴에 품면요 하루, 한 달, 아니 1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독서 명 참가자가 100분이면 매일 소중한 문장 100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잖아요. 100일이면, 100명이 100일이면 1만 개의 문장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문장이라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통찰과 힘이 되고 깨달음을 주고 어, 온기와 희망이 돼서 우리 모두를 단단하게 지켜줄 겁니다. 자 모집 요강이고요. 이독서명 아래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참가 희망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여러분께 약속드린 저만의 독서 방법, 독서 비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원칙은 간단해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힘이거든요. 나의 미래는 내가 아는 것의 합이 아니라 내가 행동한 것의 합이죠. 그죠? 내가 뭔가 행동하고 실천해야만 내 미래가 바뀌게 되잖아요. 여러분께 뭔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좋은 명언들, 좋은 글, 좋은 문장들을 찾아봤습니다. 뭐에 대한? 네, 행동에 대한. 제가 하나씩 읽어볼게요. 네, 이렇게 정성들로 썼습니다. 평범한 일을 지속하는 사람이 비범해 줄수 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지금 6년 차 돼가는데 어찌 보면 영상을 만드는 거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 평범한 것을 계속했더니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죠. 자, 글쓰기 수업, 이 책에서 발췌한 건데요. 매일 하는 일만이 나의 삶이 된다. 여기서 매일 하는 일은 매일 하는 나의 행동, 나의 실천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삶이 된다는 거죠. 의지는 연기와 같아서 행동으로 실천해서 붙들어 매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 버린다. 석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어떤 지식도 인간의 세계와 행동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도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3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을 했을 뿐인데 그들은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 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만 지금 보면 천재처럼 보이지만 이분은 3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을 했다는 거죠. 자, 이걸도 굉장히 좋아하는 글인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알고 있으며 또 무엇을 믿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시작하는 거다. 마지막, 행동할 수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니다. 네, 다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으면 그 책을 통해서 하나의 행동을 찾아서 내 삶에 가져오고 그걸 계속 해내서 내 습관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 하나의 습관이 그 작은 습관이 그죠 천 개의 성공을 만드는 작은 행동의 힘뭐천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작은 행동 그게 습관이 됐을 때 다섯 개열개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제가 책을 읽게 되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줄도 치지만 그 앞에 항상 이렇게 글지를, 글자를 적습니다 여기 뭐 꼭지라고 도돼 있고 적. 뭐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면 여기 보면 습이라고 적었어요, 습.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읽는 순간 와, 이건 내 습관으로 만들면 정말 좋겠다 라는 것들은 앞에다 습을 적어요.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들. 그래서 표시해놨다가 노력을 하는 거죠. 제 습관으로 만들려고. 물론 쉽지는 않아요. 네. 그다음에 적. 적은 뭐냐면 제 업무나 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어 요거 제, 내 업무에 적용하면 일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겠는데 좀더 빨리 할수 있겠는데 좀더 성과를 낼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여기 저자가 알려 준그 방법들을 저한테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적용. 그래서 적이라고 쓰고. 꼭지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책을 세권 쓰고 있고 또네 권째 쓰고 있는데 항상 이제 글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다가 아, 요요 내용 내한 꼭지로 쓰면 좋겠다. 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꼭지로 쓸 것들을 모아둡니다 제 책들이 대부분 이렇게 책을 읽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대부분 이제 책이 됐습니다 자 동+ 동 뭐냐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자 이제 행동이자 전부 다 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책을 읽다가 뭔가 떠오른 아이디어입니다 어요 내용 좀더 보강해서 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할때 앞에다 동이라고 씁니다 아. 이것은 이제 아이디어의 현실화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좀더 발전시켜서 나한테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아 라고 적어 놓습니다 강 제가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이제 코로나도 잠잠하지고 해서 앞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할 예정인데 항상 강의 소재가 중요해요 강사한테는 근데 이게 책을 읽다가 아, 이거 나도 강의할 때요거 나도 좀 이렇게 써먹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앞에다 강의라고 써놓고 실제 강의할 때 에, 활용을 합니다. 즉, 이거 뭐냐면 즉시 오늘부터 내 삶의 실천. 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내일도 아닌 한 달도 아닌 지금 즉시, 오늘 즉시 내 삶에 적용시키면 굉장히 좋아지겠다는 하 것들에 대해서는 직이라고 적어둡니다. 확, 근거 및 사례 확인. 음, 책을 보면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근거나 사례가 좀 부족하면 제가 그걸 좀더 찾아서 확인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인하고 적어둡니다. 인. 제가 이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이때 인용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책에 인용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 이거 내가 어떤 얘기를 할때 인용문을 쓰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앞에 인해 놓고 제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또 책. 이제 책은 뭐냐면 이게 책을 읽으면 이 글쓰기 수에 도면. 이 최욱정 작가님께서 중간 쯤 보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한 독서 30, 30 해서 좋은 책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다 책이라고 적고 어, 요 그렇게 된 것들은 나중에 다 구매를 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또 뭐를 하냐면 앞에 추가어를 적고 제가 생각해 이게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별표로 해요. 하나부터 다섯 개까지. 다섯 개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한 개는 조금 중요한 거고 그럼 이제 나중에 책을 읽을 때 다섯 개짜리만 쭉 봐도 정말 건지게 너무 많아요. 자, 요렇게 해서 해놓고 저는 이제 다 읽고 나면 내용을 까먹지 않고 바로 10분 만에 쭉 한번 훑어봅니다. 제가 별포 쳐놓은 것들에 대해서만. 자,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제가 빚을 10월 갚을 수 있었던 독서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자, 첫 번째, 책은 반드시 사서 봐야 합니다. 왜 그렇죠? 지저분하게 봐야 되니까. 이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도 친구한테 빌린 책하고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몇 번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책은 사서 보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책에 좀 전에 제가 알려드린 자신만의 추격어. 이건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죠? 상황에 따라서 자신한테 어떤 행동으로 여기서 추격어는 다 행동이죠. 나의 행동으로 바꿀 그런 추격어를 만들어서 이 책을 읽으실 때 옆에 꼭 메모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세 번째는 이게 책의 한 권이 아니라. 뭐 수십 건 수백 건 되면 너무 어, 양이 많아져요 그렇죠? 내가 추가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래서 이것을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 저는 이걸 어디다 정리하면 네이버 메모장을 써요 왜냐하면 검색이 되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또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어, 이걸 한 번만 이렇게 적어 놓으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월요일 매달 일일 요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질문하고 또 생각하고 또 사색하면서 더 좋은 아이들을 융합을 해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실천 계획으로 만들어 가는 작업을 이제 꾸준히 합니다. 자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얼마나 실천을 통해서 적용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습관이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되면 정말 1년만 지나도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고 나이가 들을수록 뭔가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너무 대단한 도전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도전을 하는 데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장애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만만한 거, 어 이거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좀만 노력하면 해낼 수 있겠는데? 라는 것들을 위주로 합니다. 만만한 거, 가벼운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승자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시도했는데 실패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아, 나는 역시 이거밖에안 돼. 그런데 이걸 해내고 내스카드로 만들게 되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갑니다. 승자효과라고 하죠. 우리 남성 호르몬인 테스트스테본 호르몬이 쫙 올라가서 뭔가 다음에 더 도전할 때그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커져서 뭔가 할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뭔가 행동으로 바꿀 거내 삶에 가져올 것은 대단한 거 말고 만만한 거 위주로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시면 만만한 게 아니라 대단한 것들도 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제빚 10억을 갚아준 독서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거 말고도 물론 이제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저것 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내 삶에 적용한다고 해도 어, 여러분들의 1년대의 미래는 많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살게 되죠. 뭐 50대, 60대의 은퇴를 해도 40년, 50년을 더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필요해요. 어, 이런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지식, 지혜, 통찰, 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분명한 건내 삶을 점점 좋게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무언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OX 또사지선다가 아니라 뭐 수십 개, 수천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답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제 삶도 돌이켜보면 그 선택을 한번 잘못해서 정말 밑바닥까지 간 적도 많이 있고요 제가 1년, 2년, 3년 동안 싸우는 업력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허무하죠 그 한번에 잘못된 선택. 지금 보면 아,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제가 그 선택을 더 잘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 거죠. 그게 어떻게 길릴 수 있을까요? 물론 내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도 길릴 수 있지만 경험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죠. 아, 바로 책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이 저자가 평생을 통해서 만들어온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선택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꼭 여러분이 이번 독서 미션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독서 습관이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을 지키고 또 성장하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